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19년 10월 미국의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자 메이커인 크리스틴과 로저가 한국에 왔다 갔는데요. 한국에서 놀다만 간건 아니랍니다.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학교에서 하는 메이커 활동을 함께 해주었는데요. 그 중에 종이 놀러커스트 만드는 활동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비록 한국에서는 2시간밖에 못했지만, 그래도 학생들 솜씨가 굉장합니다. 한번 구경해볼까요? 레디! 레 오야 여러분도 한번 종이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